안녕하세요. 마이크쌤입니다. 슬프 쇼커스 해보려고 하는데요. 기본적인 방법만 제가 설명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정말 따라할 수 있는 거고요. 혼자 하는 거라서 커트할 때 어, 가위할 때라든지 다치지만 않게끔 그것만 조심하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지난번처럼 세 번으로 나눌 거고요. 보호할 부분 먼저 또 잡아주고요. 혼자 자르다가 망칠 수도 있는 부분 또 이렇게 보호해 놓고 투블럭 라인 처럼 이렇게 파서 뒷부분까지 뒤에 반 저같이 잔머리가 많으신 분들은 분무를 해서 좀잘 빠지지 않게 옆이랑 뒤랑 이어지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얘는 어떻게 색상이 타졌는지 이만큼을 잘라야 할지 이만큼을 잘라야 할지 모르겠잖아요 그러면 안에가 더 가볍게 원하신 분들은 좀더 들어가서 많이 자르셔도 되고 아니면 조금 아에가 두껍게 원하신 분들은 좀더 내려서 조금만 더 자르셔도 돼요 그물를 살짝만 잡고요. 전체적으로 잡고 섹션 높이까지 너무 낮게 잡아버리면 가이드가 잘려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선 높이만큼만 들고 그러면 밑선은 하나도 안 잘리고 위에 여기 층만 났거든요. 그런 나루는 항상 저는 깃불. 얼굴형에 맞게 좀더 길게 하셔도 되고 더 짧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면 너무 뚝 잘라지니까 가이는 사선으로 이렇게 빛을 했을 때 여기가 안 잘린 부분 틴닝으로 처리 귀를 이렇게 접어서 보호하고 이만큼 들고 이쪽은 석선에서 이렇게 아래서 위로 집에서 혼자 혹시라도 따라 하실 분들은 제가 이거를 잘랐을 때얼마큼 들어서 자른지를 잘 보시고 잘라주셔야 돼요 양쪽 귀가 어느 정도 보인지로 귀를 체크하시는 거예요 쪽도 귀 이렇게 잡고 가위 세로 일자에서 살짝 사선 솎아주기 귀 다치지 않게 정말 조심 빗으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들어보세요 이렇게 들어보시면 솎았기 때문에 너무 조금 뾰족뾰족한 부분 정리. 가볍게 원하긴 해도 이렇게 귀를 파진 않아요 이렇게 귀를 살짝 걸칠 정도로 남겨놓거든요 일부러 그래서 이렇게 완전 파지 않고 귀에 걸치고 구렛나루만 살짝 빠져나올 수 있을정도 다 들고 다 들면 이게 지금 빠져나오잖아요 가운데 한번 여기 한번 여기 한번 빗치를 한번 해보시구요 길이가 다를거잖아요 이덜 잘린 부분을 한번 더 자르고 가야돼요전 아까 보니까 가운데 부분이 덜잘렸더라고요 거기 한번 더 자르고 갈게요 윗머리 길이는 원하는 만큼 틴닝으로 여기가 안 잘렸잖아요 여기는 이렇게 잡고 옆으로 보이는 쪽 이렇게만 잘라도 엄청 쉬워요. 두 번째 섹션 밑에랑 같이 들고 이 섹션 높이만큼 들게요 거의 층은 나지 않으면서 길이만 잘려요 그래서 스스로 가볍게만 쳐줄게요 지금 짧은 머리 빠지죠 뒤에까지 가져와서 이쪽으로 빗질 한번 해주시고 이런 거면 살짝 연결 이쪽도 저는 이 부분이 항상 뭐 이렇게 기막이 쓴 것처럼 너무 두꺼워요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섹션까지는 좀 깊게 치는 편. 한 군데서 여러 번의 가위질이 돼버리면 떼빵된 것처럼 가위 자국이 날 뿐더러 잔머리가 더 솟구쳐서 오히려 뜨는 역효과가날수 있기 때문에 어디가 모발이 뭉쳤는지를 잘 조금 잡아보고 판단하시고 한번 잘랐으면 왔다 갔다. 이렇게 꽂는 분들은 중간에 이렇게 꽂아지는지 확인하시고요 그렛나루가 어느 정도 뜨는지도 확인하시고 이두 번째 자를 때는 첫 번째 높이만큼 섹션을 들어요 높이를 귀만큼만 이렇게 높이 들지 않고 높이 들수록 층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귀 높이 정도만 낮춰서 45도 각도 정도 그 정도만 들고 커트를 할게요 앞쪽으로 여기도 땡겨서 같이 이렇게 잘라주셔야 돼요 연결 요즘 에 인터넷에 보면 귀 보호, 실리콘 보호 있거든요? 그거를 착용하고 커트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위험하니까.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아이롱 작업할 때 쓰던 건데 아이롱 기가 계 다도 기가 열에 치지도 않고 이렇게 가위에 썰리지도 않으니까 이런 걸 차라리 쓰시고 좀 안전하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드 커트 집에서도 바리깡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거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꿀팁? 뭐 알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두 번째부터는 덧눈 보발이라서 그렇게 가볍게 층을 많이 내진 않거든요. 그래가위자국이날수 있는 부분, 그래서 뿌리 깊게 들어가진 않고 중간이나 끝 부분 그 부분만 수술칠 거예요 질감 처리. 전혀 층 없이 잘랐기 때문에 지금 또 너무 바가지스럽잖아요 겉머리만 이렇게 들고 가장 높이 들고 이 부분만 자를게요 이렇게 하고 끝만 정리해 주시고 조금 바가지 느낌은 없어지거든요 얘도 너무 무겁다 싶으면 이 부분만 안를 가볍게 잘라놨기 때문에 겉머리는 그렇게 층을 많이 내지 않아도 바가지스럽지 않아요 옆에 잘라놓은 거 이어서 앞머리랑 안의 머리는 많이 자르는데 아무리 많이 길어도 겉머리는 그렇게 많이 자른 잘리는 것 같지 않아요 옆에도 살짝 이렇게 끌고 와서 튀어나오는 거 있으면 뒤에도 틀기 처리할 때는 이제 길어서 보이거든요 가로보다는 살짝 이렇게 세로로 써서 모량 정리보다는 덮는 부분 질감 처리하는 거라서 한 3분의 1 정도? 이렇게 한번 자르고 끝으로 나오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디가 무거운지를 확인하면서 질감체를 하셔야겠다 뒷머리랑 앞에 같이 잡고 한번 연결 한번 할게요 여기서 간단히 드라이를 해보겠습니다